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뭐 가능하다면 중학교 저학년까지 읽을 수 있는 어, 미술 작품 설명 책을 한권 집필 중에 있어요. 이거막 그러니까 올해 2021년 말쯤에 어, 출간이 될것 같은데요. 어, 거기에 뭐, 뭐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 설명하는 거. 근데 각 챕터 끝 부분에 어, 그냥 간단한 미술 상식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 옛날 거장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 템페라 기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거기에 예쁘게 뭐 사진 같은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있는데 와이 계란 액 템페라 기법에 대한 어예쓸수 있는 그 사진이 없더라고요. 물론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붙이면 되겠지만은 또 저는 서양화가로서 또 저작권을 존경하는 화가로서 존경하는 게 아니죠. 저작권을 존중하는, 저작권을 지키는 것으로서 아, 그냥 막 다운로드 받아쓸 수도 없고, 그리고 또저 뭐지 그그그 그, 그 스톡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아, 요즘 이 계란 템페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다가 하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기로 <웃음> 직접 시연이 아니라 직접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책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 어차피 하는 거 참. 미친 집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에크템페 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일단 준비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계란이 있어야겠죠. 애가 판정, 이특사이젠데 이, 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그먼트 가루 알료, 가루 알료가 있어야 되는데 후 불면은 나알리가 납니다. 가루예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컵, 뭐 이런 컵. 나이프가 있어야 돼요. 막 줘야 되니까. 그리고, 예, 이거, 키친타올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 계란, 이거, 템피를 하려면은, 먼저 흰자와 노른자를 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란을 까서, 노른자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자 싹 버리고, 하죠? <웃음> 요리하는 허가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흰자가 없어야 돼요. 흰자가 있으면 안 돼. 흰자를 싹다 갖다 버려야 돼요. 노른자 흰자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거. 요거는, 이렇게, 다, 최대한 떨궈내고, 떨궈내고, 떨궈내고,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흰자를 싹, 흰자를, 싹, 부스 냅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어,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잘보이라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쑥! 자, 노른자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 물을 조금 넣을 건데, 물을 많이 넣지는 않고요. 조금만. 조금만, 이 정도만? 네, 이정만 넣어가지고, 겁나 삭습니다, 이제. 응. 겁나 삭어요. 아이물 너무 많이 넣었다. 잘만더볼까 이런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괜찮아, 니다 거품 많이 나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잘 섞여. 열심히 섞요 저도 이거 안 해본 지 20년이 넘어요. 옛날에. 이런 거한번 해봤나? 술 마신다고 술집에다가 벽화 그리면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 해요. 지금 제 기억으로 보니까 이게좀 물을 좀 많이 섞은 것 같긴 한데 못뭐 주겠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계란도 깰수 없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기다가 이 계란 노른자 물탄 거에다가 이렇게 가루 알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자 이제 가루 보이시죠? 이만큼만 넣고. 깜짝섞었깜나섞었 네. 이렇게 깜나섞습니다 어, 먼지 나니까, 이켜고 자, 갈갈려 섞어. 깜나섞 완료를 더 넣을까? 가운데. 자, 가운데. 끓는 석 자, 쉽구만, 실수로 물을 조금 많이 부은 것 같습니다. 물은 그냥 티스푼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만, 자, 저진 저기, 오른손이 좀 떨리잖아요. <웃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물이 아니라 조금 더 끈적끈적한,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조금만 더 할까? 좀 너무 묽게 됐는데요. 근데 원래는 얘가 어, 물감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모양,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닦아내고 얘로 물감을 탁탁탁탁 칠해가지고 붓으로 가지고 물감을 싹 바르면은 이렇게 색칠을 할수 있는 네, 물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제 바닥에다가 제소 바르고 그다음에 제소가 굳기 전에 이렇게 어, 붓으로 이 에그 템페라로 만든 이 물감을 이렇게 발라서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그채소가 굳으면 걔는 이 색채색한 이 덩어리하고 그 재소하고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둘 덩어리야 되죠. 그걸 보고 프레스코라고 합니다. 어떻게 재밌나요? 어 이거 어떡나 이제 냄새 나네. 고맙습니다.